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 h t b 의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등의 설계에 있어서 창은 크게 내는 것이 좋다 또는 창호 설계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상가주택, 근생빌딩, 다가가구 주택 등을 설계하다 보면 창과 문 설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건축주들에 따라서는 이러한 창의 크기나 위치에 대한 생각이 제 각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어느 상가주택에 설계를 하면서 그 건축주와도 그랬지만 이 창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창을 크게 내기를 원하는가 하면 또 어떤 건축주들은 창이 크면 냉난방에 불리하다고 창을 작게 내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창이나 문 같은 개구부는 기능상으로도 중요하지만 건물의 외관을 결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최근 방화창호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이러한 창이나 문, 갤러리 등 개구부의 크기와 위치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창에 대해서 다음과 던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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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창의 역할과 창에 대한 생각들에 대한 것인데 창을 뜻하는 영어 윈도우는 고대 스칸디나비어인 바람과 눈이 합쳐서 탄생한 말로 바람이 드나드는 길이면서 바깥을 내다보는 용도로 창은 건축물의 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을 통해서 외부를 바라볼 수도 있고 환기와 채광을 할 수가 있어서 평면 설계를 할때 주방이나 화장실 등은 내부에 배치해도 방만은 반드시 외기의 면한 곳에 배치시켜 창을 만들어주는데 특히 상가주택 등과 같이 한 층에서 두 가구를 설계하면서 투룸이나 쓰리 룸 평면 구성을 할때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요즘은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데 조망권이나 강변 뷰다 해서 대형 창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경관이나 위치가 좋은 건물을 설계할 때 이러한 시선 즉 비율을 고려하는 것은 설계에서 대단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 중한 사람인 루이스 칸은 자연의 빛이 도달치 못하는 방은 생명이 없는 죽은 방으로 표현을 했고 우리의 조상들도 소위 착경이라 해서 외부에 있는 자연이나 태양빛을 건축물 내부로 가져와 공간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창이나 오픈된 정자를 건축하기도 했던 것이죠. 다음은 두번째로 창호 설계, 특히 창호 면적 비율에 관한 것인데, 이러한 창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건축사나 건물의 주인인 건축주들의 생각은 아주 다양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자들에 따라서는 건물의 외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창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창의 설치를 억제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리 외관을 생각하는 것도 그렇지만 창이란 조망과 채광 등 기능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므로 가급적이면 창을 크게 설치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건물의 주인인 건축자들은 실용성을 중시해서 냉난방의 효율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제각각 주관적인 생각을 가진 창을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이런 창에 대해서도 제각각 의견이 다르므로 누구의 말이 맞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으나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그러니까 외관을 중시해야 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특정한 건축물 외에는 특히 살림을 하고 거주가 주목 적인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외관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채광과 조명, 환기,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창의 크기는 창 면적비로 가늠해 볼 수도 있는데 이는 외벽 면적 중 창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대체로 상가주택 등 주거용 건물의 전체 창 면적비는 대략 35 내지 40% 정도로 외벽의 3분의 1 정도가 창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또한 창의 면적은 직접적으로 채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창에 따라 달리 하는 것이 좋은데 남향은 겨울철 태양고도가 낮아지면 햇볕이 깊숙이 들어와 따뜻하고 여름철 태양고도가 높아지면 햇빛이 얕게 들어와 시원함으로 이때 남쪽의 창면적비는 40 내지 45% 정도로 높게 내도록 하고 북향은 햇볕이 직접 들어오지는 못하고 유리 등에 반사된 확산광이 들어오므로 창면적비는 10 내지 20% 정도로 줄이는 게 적절할 것입니다. 한편 동양과 서양은 태양이 뜨고 질때 집안 깊숙이까지 햇빛이 들어오게 되는데 특히 서양은 여름철에 가장 더운 오후 최대 일사량이 유입되므로 창 면적 비율을 25-30% 정도로 적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창호의 단열 성능 개선 기술에 관한 것인데 창은 채광과 조망이 가능하도록 유리를 주된 재료로 사용하고 을 환기를 위해 개폐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다 보니 피할 수 없는 약점이 바로 건물에서 에너지가 집중적으로 빠져나가는 열적으로 가장 취약한 구멍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창은 열 관료율이 높아서 단열이 적된 벽체보다 에너지 손실량이 거의 7배 정도 되다 보니 이런 창의 열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개발돼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는 이러한 복층유리는단판유리의 열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리와 유리 사이에 건조공기를 밀봉함으로써 열관류율을 낮춘 제품입니다. 일반적으로 6mm 유리 사이에 12mm 공개층을 둔 24mm 복층유리가 많이 사용되고 최근에는 단열 성능을 강화한 3중 유리 사용이 늘고 있는 추세이며 창의 열 성능을 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유리 사이의 공개층에 열 전도도가 낮으며 점성은 크고 움직임이 적은 아르곤이나 크립톤과 같은 비활성 기체를 주입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복층유리 사이에 공간에서의 대류나 가스를 통한 열 전도가 최소화하기 때문에 창후의 열 관리율을 줄이고 단열 성능을 대법 강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각광받는 기술은 로이 코팅 유리로서 이 로이 코팅은 복층유리 내 측면에 은등의 투명 금속을 증착시켜그 피막으로 열 복사를 잠소시킴으로써 유리를 통한 열 흐름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시광선은 그대로 투과하는 데 비해서 열을 가진 적외선 영역은 반사시켜 결과적으로 채광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여름에는 일사열이 실내로 밉사되는 것을 차단해서 냉방 부하를 낮추고 겨울철에는 실내의 열이 실외로 빠져나가지 않게 함으로써 난방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네번째로 PVC 이중창과 알루미늄 시스템창에 관한 것인데 아파트나 상가주택 등주거용 건물의 창틀은 일반적으로 PVC와 알루미늄 제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PVC 창틀은 열 전도율이 낮고 마모, 부식, 오염에 강한 저항성이 있으며 알루미늄 창틀은 강성과 내구성이 높고 가공이 용이하지만 높은 열 전도율로 인해서 창문 전체의 열 관리율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창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통풍과 환기를 위해서 여닫을 수 있는 슬라이딩, 즉 미닫이 방식으로 창이 레일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한 작은 틈새에 의해서 틈새 바람이 발생하여 기밀성이나 열적으로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슬라이딩 방식을 보완해서 리프트 앤 슬라이딩 또는 틸트 앤턴 방식이 사용되고 있어 창을 움직일 때 마찰력이 감소돼 여닫기가 쉽고 창을 닫았을 때 밀착력이 좋아 기밀성이 더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주로 알루미늄 시스템 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창은 이중창으로 미닫이 방식이나 시스템 창이 모두 가능하지만 PVC 창은 주로 미닫이 방식으로 이중창에서 많이 사용되는 편이며 또 시스템 창과 이중창의 차이는 위에서 설명한 기밀성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스템 창은 단창으로 대형 창에서 많이 사용되어 개방감이나 조망을 위한 큰창에 사용되는 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나 상가주택 등의 거실의 개방감이 필요한 경우의 대형 창은 이러한 알루미늄 시스템 창이 좁기는 하지만 기타 다른 방들의 창은 PVC 이중창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아무래도 단열이나 특히 결로에 있어서는 훨씬 유리하기 때문인 것이죠 즉, 아무리 시스템 창에 삼중 유리까지 사용한다 해도 단창이기도 하고 금속 제품이기 때문에 PVC 창틀이열 관리율 면에서도 유리하고 또 이중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열 성능에 있어서는 PVC 이중창이 훨씬 좋으며 가격면에 있어서도 알루미늄 시스템 창에 비해서 유리하기 때문에 실용적이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방화창호를 사용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PVC창이 아닌 방화 성능이 높은 금속제품인 알루미늄 창호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상가주택 등의 발코니 확장과 창호에 관한 것인데 상가주택 등주거형 건축물의 평면 설계를 할때 고려해야 할 것은 주거형 건물에서만 가능한 발코니 확장 부분에는 반드시 창을 설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는 한 방에서는 주로 창이 하나인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러한 방의 경우에는 두 개의 벽에 창을 설치했는데 이는 이쪽 벽도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경우인 것입니다. 즉 발코니 확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창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는 건축주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밖에도 창에 관한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설계 방법 등과 방화창호 사용에 따른 공사비 증가 문제 등에 대해서 본 채널에서 만들어 놓은 영상들도 있으니 이를 참고하셔서 창호 설계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상하주택 등의 창호 설계 방법과 또는 창을 크게 내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작게 내는 것이 좋을까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창의 역할과 창에 대한 생각들 두 번째 창호 설계 특히 창 면적 비율에 관해서 세번째로 창호의 단열 성능 개선 방법 네번째로 PVC 이중창과 알루미늄 시스템 창에 대해서 마지막 다섯번째로 상가주택 등의 발코니 확장과 창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창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영상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최근 어느 건축조와의 설계를 하면서 특히 이런 겨울을 지내다 보니 단열과 결로 그리고 방화창 신설했다는 공사비 등으로 창의 크기와 종류에 대해서 또 다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창도 건축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딱히 어느 것이 좋다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오랫동안 설계와 건축, 특히 제가 직접 설계하고 지은 집과 건물에서 직접 거주해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상가주택과 같은 실용적인 건물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차는 작은 것보다는 크게 내는 것이 또 알루미늄 시스템 창보다는 PVC 중창이 모든 면에서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 좀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